안녕하세요 책 읽는 의왕 김민지입니다 시민이 직접 부큐레이터가 되어 책을 소개하는 시간 오늘 만나볼 시민은 조민희 님입니다 그럼 저와 함께 책속 여행을 떠나볼까요? 안녕하세요 그림책으로 제2의 인생을 채워가고 있는 조민희입니다. 제가 소개할 책은 북극곰 출판사에서 나온 정주희 작가님의 꽃이 필 거야 라는 그림책이에요. 이 책은 식물이 자라면서 꽃을 피우듯이 텃밭의 야채도 다채로운 꽃을 피워내는 과정을 아이의 시선으로 아름답게 그려낸 그림책입니다. 실제 작가님께서 거주하시는 집마당에 10년 동안 텃밭을 읽으시면서 그려낸 그림책이라고 하셔서 더 실감이 났습니다. 작가님께서 직접 책 소개를 해주시는 강의를 우연히 듣게 되었어요. 그때 꽃이 필 거야 라는 제목을 보고서 민둘레처럼 우리 주변에 흔히 볼수 있는 꽃이겠구나 라고만 생각했는데 저의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죠. 이 책의 배경은 바로 텃밭이에요. 책 속에는 무꽃, 토마토꽃, 시금치꽃, 양파꽃 등 여러 야채꽃이 소개되어 있어요 이미 그림책을 보신 분들이라면 실제 야채꽃을 감상해 보시는 건 어떠세요? 저처럼 경이로운 마음이 생길 거라 확신합니다 싱그러운 봄의 설레임을 느끼고 싶은 분들에게 꼭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아마 이 그림책이 여러분에게 큰 선물이 될 거예요 바람 부는 날이면 시금치꽃 길을 걸어봐 소곤소곤 사랑 이야기가 들리거든 시금치 총각이 사 하면 시금치 아가씨는 랑해 비 오는 날엔 당근꽃 우산을 써봐 퐁당퐁당 퐁퐁당 퐁퐁당당 퐁당근. 마치 피아노의 스타카토 선율처럼 우산에 떨어진 빗방울이 퐁퐁퐁하고 춤을 추는 것 같지 않나요? 소개해 드렸던 두 장면을 사랑하는 사람과 노래하듯 함께 읽어보면 더 재미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책을 보면서 베란다 화분에 야채씨를 심어서 꼭 야채꽃을 보고 말리라 다짐을 하게 되었는데요. 아이와 함께 씨를 심고 물을 주며 야채꽃이 자라는 과정을 함께 관찰한다면 좋은 추억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추천하고 싶은 또 다른 책은 길벗 어린이 출판사에서 나온 보람 작가님의 파닥파닥 파닥 해바라기입니다. 키가 큰 해바라기들의 그늘 속에 작고 여린 해바라기가 나 여기 있어 하고 파닥파닥 날개짓을 파닥 하면서 친구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게 되는 감동적인 그림책이에요. 이 책을 통해 작은 해바라기인 우리 아이들이 잘 성장하도록 어른들이 더 많은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